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빈치 글라이더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분이 그 그분은요? 예 저희 그 패러글라이딩 저희 그 어, 연락 주셨던 분이세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 <웃음> 아직도 두려우신가요? 어. 아. <웃음> <웃음> 아니 무섭지 그럼. 아 무서워. <웃음> 네? 아 저는 이도 못 탄다며 롤러코스터 이런 거. 아니 저는 잘 타요. 아 진짜? 네 자유로 아, 우, 아 우자인가? 네 우자 여이못 타요. 아. 저는 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싫어요. 나 <웃음> <난> 노리기고 <웃음> 다면 출발 것 같아요. 아까. 네, 아 우자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자 어머님께서 좀 예. 다치셔서 어머님 보필하러 예.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노래를 부를까 말까 좀 생각 중이에요. 아까 맞춰봤는데와 네. 이거는 출발 아, 무슨 될까요? 일 있나요? 실연 <웃음> <웃음> 당했어요. 아이고. <웃음> 내비도 그걸 보려 그랬어 어실 e 상태를 아 d we 왜 그러고 있는 거야 a j u t a Oh, Uzama, many 원 h u m 1 p 0 g o n e r s chump pegon boy. Uzaya, Dio, Seneca, Yeturi, Mental Lava. Hey, Doraio, are you? Oh, one o 가면은 중식 사연 게시판 있습니다. 중식 사연 게시판에 가셔서 아무 헛소리가 제일 재밌어요. 아무 말 대잔치. 저는 오늘 밥을 먹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 용돈을 주실 것 같다가 안 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자 님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네요. 네. 우자가 커트를 잘해. 맞아요. 응. 커트도 잘하고 진행도 되게 잘하는데 뭔가 제가 우자형 지금 자리를 잠깐 임시로 하고 있는 느낌인데 아 잘하고 있어요. 춘배는 뭘 보고 있나요? 그러게요. 춘배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춘배는 그 남아 있는 무선 마이크를 보는데 이쪽에 우자러스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우자를 그리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배 우자형 보고 싶어. 아 이게 막 셋이서 이런 체제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서투르기도 하는 느낌. 그 빨리 읽어라 좋게 해 줘서 고마워요. 예. 네. 여러분, 사연 읽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네. 아, 역시 동생들한테 일 맡긴 게 제일 재밌어요. 잔소리도 할수 있죠? 그리고 내일은 없잖아. <웃음> 진짜 악마다. 네. 매일로 온 익명으로 온 사연. 저는 아일랜드에 3년 살다가 <웃음> 2017년도 여름에 귀국했는데요. <웃음> 종종 그때 기억이 남겨요. 꽤 오래 일했던 이탈리안 피자 레스토랑이 생각나요. 호주 사람, 아일랜드 사람, 이탈리안, 폴란드 사람. 그 중에 저는 유일한 아시안이었어요. 그래도 일은 가장 빠르고, 똑 부러졌죠. 하루는 전화 주물를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고, 결국 배달을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피자도 나왔는데, 그러자 오너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웃음> 이거 외국이니까 한국 말하는데. 그럴 수 있어! 이건 그저 실수일 뿐이야! 피자는 다시 만들면 돼! 이탈리아 사람이 응. 렇게말 <웃음> <웃음> <웃음> 다시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내가 받을게. 그 다음 전화 주문을 받을 땐 아예 설명을 들었 드렸어요. 난 한국에서 왔는데 조금만 천천히 말해 줄수 있냐고. 그러자 전화벨이 울리는 게 조금씩 두렵지 않아졌죠.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했는데요. 과덕에 불을 붙일 때 쓰는 라이터가 사다 놓을 때마다 사라지더라고요. 람베르핀의 이탈리아인이 자꾸 가져가는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서 머리를 썼어요. 라이터에 팔멘토 가게 이름이 돼요. 팔멘토 거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적었, 적었어요. 처음에 다른 식구들이 어휴 너 유별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 귀국하고 나서 스탭들 한테 연락왔어요. 니네 덕분에 이 라이터 끝까지 다 썼다라고. 크크크. 추억이 참 많아요.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신청곡은 심해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하연이 아. 거더니 구독자 37명으로 아. 출연했어요. 아. <웃음> 아 너무 음. 로우 텐션이야. 음. 되게 잘 때는 참... 되게 재밌게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 비둘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그래, 너무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웃음> <목소리도> 어?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진짜로 날아가는 느낌. <웃음> 오늘 우자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웃음> 아 힘드네요. 아, <웃음> 우자맨이 쌤 싸먹는. <웃음> 우자맨 빨리 와. <웃음> 빨리 오세요. <여보세요. 웃음> 빨리 와. 지금 여기서 웃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보면서. 아 진짜 못한다 방송이. <웃음> 2, 3말안 하고 싶지만 <웃음> 자신이 없내가쓴만두군두 어.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한번더 할게요 그때 얘기 할 말이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요 나에게 기회가 없나봐 이젠 나에게 기회가 우자 해보고 싶어요 우자 없나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자와 같이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